무지한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더 무지한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까 싶어서 팔지 못하고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더 내릴까 싶어서 구입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능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쌓지 못한다면 돈을 주고라도 배우세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야 될 분들이나 아파트를 팔아야 될 분들 부동산을 사야 될 분들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될 분들, 재개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나 재개발 보상금을 잘 받고 싶은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제 영상을 수만 명이 봤다면 피로에 의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초창기 부동산은 유튜브를 하면서 새벽이고 낮이고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세상은 눅눅하지 않구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부동산을 20년 동안 하면서 받은 전화보다 는 유튜브 하면서 잠깐 사이에 받은 전화가 더 많을 정도로 많은 전화들이 와. 그렇다고 전화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최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 것처럼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워낙 많으시고 사실 걱정이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는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만 손해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물어보시려면 적어도 아이디를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또 시원하게 또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제가 뭐또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고 또뭐 예전부터 그랬듯이 모르면 모른대로 물어서라도 알게 드리는 편이죠. 뭐, 사실, 일면식도 없는데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또 제가 다 전화를 받아가 얘기해 주는 것도 그런 행동은 아니다. 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화 받을 수 있는 어떤 생각은 다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뭐 상황이 또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 어차피, 전전 건강해 갖고 될 일은 아니죠. 뭐 돌파구도 만들어 봐야 되고 사실 상황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기에 아직도 아파트 분양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금매물이 나오면 거래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금매물이 나오면 뭐 장기간 보고 그냥 던져 놓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줄 수도 있고요 특히 지금 재개발 보상 부분이 지금 가장 또뭐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뭐그거조차도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영상을 대부분 보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뭐 통화를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통화를 하다 보면 뭐 서로 모르는 부분들을 또 물어가면서 또 얘기하면 이해가 더잘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재개발 투자라든지 재개발 보상금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이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때문에 뭐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고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항상 공짜를 바라다 보면 뭐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돈을 투자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사실상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은 얘기들이죠. 뭐 옛말에 모르면 비싼 걸 주고 사라, 비싼 걸 사면 비싼 값어치를 한다. 아닙니다. 요즘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싼 물건 잘못 사면 눈티 맞죠 비싼 아파트 잘못 사도 눈티 맞은 거고 손해보는 거고 아무튼 지금 대구 부동산 아파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슈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시고 알아보시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한통의 전화 하나로 모든 것을 알기란 별이 눅눅한 세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